날씨가 풀려야 되는데 아직 풀리지가 않습니다. 응 그죠? 지금 저희 어, 어 다음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녹음도 하고 그리고 하고? 안무도, 하고, 안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팬 <웃음> 여러분들과 2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오늘 팬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상아 오늘 뭐 한다고요? 오늘 영화. <웃음> 오늘 오늘 네가 없어 출시로 오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네가 없어, 네가 없어, 가어 나는 <웃음> 네가 없어 필링인데 아니, <웃음> 아니, 오늘 할 때. 오늘 끝나고 오, 맛있는 오. 거 먹는 날이거든. 시작. <웃음> 기분이 <느낌이> 좋아요 지금. 정말. <웃음> 첫째. <웃음> <웃음> 그런 거말 하고 있어. 제가 올해는 좀 래퍼로서 좀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특히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톤이 원래좀 높았었는데 이젠 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중저음에 섹시한 그런 보이스를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임팩트의 래퍼 이지현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제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어... <웃음> 네. <웃음> 상인는 <웃음> 요즘에 많이 잘생겨졌죠 아닙니다 네, 내가 자우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재진이 제진, 형이라고 에프트 네, 아일랜드 제진 선배님 에프트 아일랜드 재진 선배님 재진이 형이 되게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음.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에프트 아일랜드 네. 선배님 한번 노래 불러드립시다 사랑하리 사랑하리 <웃음> 저그 노래 좋아해요 어떤가요?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아그 노래 좋죠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네, 거야 에프트 아일랜드 선배님 사랑합니다 저희도 너무 좋아해요 재진이 형 사랑합니다 뭐그 카카오톡 보니까 뭐 무슨 고독? 구독한 무슨 뭐 태호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한태호라면 거기 방이 이렇게 오픈 채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막 이렇게 들어가보고 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우리 들이랑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냥 맨날 작업하는 것 같아요 거의 새벽까지 맨날 작업하고 들어와서 그냥 자고 그냥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앨범을 위해서 가장 신경쓰고 있는 거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 안무적인 거나 그리고 랩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요 그래서 랩 위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경왜 이리 춥 사진 찍어주이 사진! 사진! 한 3일 전에 저 혼자 영화 보았어요 아니 태호가 같이 봐준다 그랬는데 안 보겠대, 요 아니 왜냐면 그게 신과 함께 가다 봐가지고 재밌으면또 보면 번 되는데. 번, 번, 번 건데 저 때문에 두번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전재밌으니저 저 때문에 보는 거 같고, 그래서. 야너 잠깐만, 너 보드게임 할 때부터 자꾸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나만 공격하고. <웃음> 내가 영화 보지만 안 보고 왜 그러는 거야? 빨리 해명해 주세요. 어더윤이 때도 나 내가 같이 하자 그랬을 때 도망가고. 진짜? 무슨 소리야? 얘기해주세요 그냥 여기 해명해주세요 원래 소중한 사람은 그냥 <웃음> 곁에서만 죽고 같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하면 안돼 우리는 아이들 먹잖아 그치. 형들은 사이다를 주잖아 <웃음>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치? 웃음> 콜라 콜라야 콜라, 콜라. <웃음> <웃음> 너들은 에이드받고 조용 조용 조용. 다 조용, 그래. 조용 조용 조용 하나 둘셋 윈! 윈! 윈! 안녕하세요 윈윈입니다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이제 2주년 기념 이벤트로 색다리게 영화관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좋아요? 네! 같이 좋은 시간에다가 즐겁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영화의 곡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설렘. 얼리기도 하고 네참 기분이 뭐 데이트하는 기분이 에 되게 설레요 설렘 좋습니다, 설렘. 좋습니다. 어, 네. 오늘 되게 영화 재미있다고 하니까 같이 재밌게 잘 <웃음> 네, 그 많은 우리 부들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역시 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앉는 옆자리는 제가 드리기 위해서 나초를 준비했어요 <웃음> 어. 아, 저리, 제가 치즈, 이거, 말이고. 고보여드리 아, 저거. 저습니다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네. 한 방이에요. 선생님 아, 그래. 네. 원하는 세시에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게아니가요 이런 거잘해 이거. 설마? 어? 어? 이거이아아 이런,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상상도 자아나 <웃음> <웃음> 어, 아, 솔직히 애들한테 되게 자신 있었는데 너무 <웃음> <이> <음한> 거아 아니에요? <웃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다시 할게요. 리액션 좀 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겨볼까요 네. 짠. 아 이거 내거야내 내내 거. 저희 멤버들 각각 음. 이제 네. 임팩트 활동을 하면서 네.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저희가 한 번씩 어,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아마 지금 뽑힌 것 같은데 이게 지한이 얘긴가요네 네. 지한이의 네. 기억 2019년 저 스타제곱 펴킬 것 같아 네. 4월 텐션 마지막 방송날 이거는 왠지 웅재벌이네 어? 제꺼를 봤어 와 음. 방송을 하고 그럼 사실 이제 방송국에 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팬들 여러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무대를 한게 이날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 2016년 2월 롤리팝 첫 번째 회사인회와 와, 네. 진짜 네. 이거 누구예요? 너 네. 애기다 애기 네. 아? 네. 와 진짜 애기잖아 나 네. 아, 귀엽지 귀가 없는데 진짜 이기아 귀가 없어 나 귀엽지 이거는 귀엽. 귀엽. 아, 아, 네. 상의의 기억 같은데 네아 네. 이때가 왜 기억이 나냐면은 제가 너무 그 뭐랄까 부끄러워가지고 안절부절 못했던 게 제일 나아요. 조금 부끄러워하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 뭐지? 어, 총 쏴달라고 하가지고총는데 어, <웃음> 지금은 잘쏠수 있어요? 지금요? 한번 사오시게 지금 늘어줘야 한번 사줘도 돼요? 어디서 써야돼요? 아 여기 모든 <웃음> 분들. 타점을 따발총으로 타점. 네, 다아 오케이. 따발총을 이렇발총으로 촥촥. <웃음> 우리 이분들이 많이, 아, 많이 추웠어요. 네. 아 진짜 아, 나오다. 네. 자 여기서 우 이랑 저이 머리 색깔 했잖아요. 네. 이 머리 색깔하고 이거랑 네. 어렸거든요 네. 진짜 미스테리에서 협찬이 네. 들어왔어요. 아, 아, 이 색깔 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제 머리 색깔이 <웃음> 충격적이긴하다자 <웃음> 그럼 다음. 아 와, 이것도 초리가 많네 2016년 1월 롤링상 음악방송 첫팬미팅 아, 이건 아, 태구형 건가요? 네 이게 제거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웃음> 첫팬미팅이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팬미팅이고 <웃음> <웃음> 아니 예 아니 마지막으로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저근마지막라건아고요 여러분. 최근팅 네, 네. 그 가장, 가장 근접한 팅 네. 네. 어, 지금 최, 제일 마지막에 한캠미팅에서우가 제일 첫번째했미팅이얘기해보거든요다데 네. 아. 아. 아. 어, 아. 쇼케이스. 네. 그렇죠, 제일 잊을 수 없죠. 저희 한번이 자세로 네. 한번 지금 사진 찍어보세 이거 리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어, 왜 하고 야이아직는야 용재 표정이 안네 자, 자 3,2,1 어머, <웃음> 아내 내 팝콘이야. <웃음>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게 뭐지>? <웃음> <웃음> <웃음> 아직 공개하지 마. 우리 대화는 <웃음> <웃음> 8번입니다. 8번이니까 어. 8번이에요. 8번이요. 8번이요? 8번이죠? 네? 8번. 저 7번이시였어요. 그래! <웃음> 근데... <웃음> 전 시간이 나 <웃음> 알파이... <웃음> 아, 저는 이 알파벳이랑 연관이 있나 보면 F4번이요. <웃음> 오늘 함께 보실 명역재밌게 보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